안녕하세요 오늘은 냄새까지 한 구멍에 잡는 페트병 세척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소금 한 숟가락 입구가 좁은 페트병이라면 딸대기를 같이 준비해주세요 네, 이제 준비한 소금 한 숟가락을 페트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 받아줍니다 네, 이렇게 소금 한스푼이랑 물을 조금 받았다면 마구마구 흔들어주세요 이제 기존에 있던 소금하고 물은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물을 받아서 두번 정도 헹궈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다 헹궈주셨다면 이제는 완성입니다. 말려주실 때는 키친타월을 깔고 병을 비스듬히 놓아서 말려주시면 안에까지 다딱 말려지니까요. 말리실 때는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페트병 세척 쉽고 간단하게 소금으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조부였습니다